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신약의 잠원이라고 하는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제가 이 야고보서 말씀의 시리즈를 좀 이렇게 정했어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신앙생활 원래 좀우도는좀 귀엽고 깜찍하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조금 무엇이 지혜인가 무엇이 신앙생활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필요한 시즌이라고 좀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 말씀 통해서 제가 대략 지금 한 13주, 한 14주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 이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한 기준, 또한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은 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 이 새로운 관점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풀어내려고 합니다. 오늘 뭐 본문 말씀 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받스, 받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신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겠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나든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환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은, 풀을 은풀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에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환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일한 사건, 동일한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각자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이 사항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건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것을 보고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아, 많은 부분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것인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기준은 무엇인가에 따라서 분명하게 다른 관점과 다른 생각으로 이 사항을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 우리는요 어떻게 어떤 관점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관점과 이 생각으로 어떤 삶의 기준을 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믿음이란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으로하여 내 모든 행동, 양식을 정하는 삶 그리고 행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해요 자, 이 말은요 이 세상이 제공하는 어떤 프레임이나 관점 A는 B야, B는 C야라고 하는 이런 틀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의 근거로 하여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고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구원을 이루는 삶 Walk your salvation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 그 삶을 행함으로써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조금 정리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법과 영향권 가운데 문화 가운데 그 영향력을 다 받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산속으로 도망가서 사는 건 아니지만 이 가운데서 분명한 구별됨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것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을 누리는 삶이냐? 그 이유는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 중심적인 삶 또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이런 관점과 믿음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전까지는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면 라 이제부터는 창조주의 관점으로서 내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창조주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만 열린다면 어떤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회복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 받은 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냐면요 어떤 문제가 닥치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또한 이렇게 믿음으로 장착하고 살아가다 보면 마치 우리 삶 가운데 황금길이 열리고 더 이상 그래 걱정 없어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정말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과 더 어긋난 환경들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 또이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더 소망의 관점에서 나아가고 싶은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겪지 말아야 될더 어려움과 고난까지 더 덤으로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결단 예수를 믿어 보겠다고 하는 이 결단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싶은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직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아 그래 소망되신 주님을 다시 이겨내야지 소망되신 주님으로 다시 내가 극복해야지 라는 관점에서 예수를 믿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거야 하지만 내 안에 처해 있는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고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 그래, 잴수 없는 일이야. 그래, 나에게 참 운이 나쁘네. 하, 그냥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일들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해석이 어렵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식이 임한다는데 왜내 삶은 자꾸 꼬여가지? 수고하고 진진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겪게 되지? 이런 현실들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달콤한 말처럼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일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 최근에 저도 지금 안타까운 소식들을 자꾸 듣습니다. 최근에 이 지역 교회 어떤 또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헌신했는데 또내 네, 출혈로 또 쓰러지셨다는 얘기도 듣고. 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돼요. 아니 정말 주의 나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정말 선교지에서 자비량으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했던 선교사님이. 재정적인 압박과 보험의 질병으로 안타까운 결실을 맺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예수를 안 믿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점이 아니라 그렇다면 복음의 관점으로 산다는 건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더 어렵고 힘겨운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거대한 공격과 미혹에서 담대익이 맞서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박구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박구가 하나님한테 박하 호소해요 하나님 왜 악인들이 잘 돼요? 왜 악인들로 인하여 주의 백성들을 심판했어요? 전 이런 사항들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라고 선포해요 10편, 73편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인은 한탄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납니까? 불의의 사고들, 안타까움들 우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무엇이 구원일까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야고보서의 내용이에요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분명한 신앙의 기둥들이 세워지길 예수께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틀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보라고 하는 그 관점이 아니라 복음은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복음의 관점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을 누리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당시 베드로가요 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로 야고보가 리더로 부상하게 됩니다. 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초대교회 의 모교와 같은 교회예요. 처음 탄생했고. 또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당시 야고보가 대략 20년 동안 목회하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란건 결국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당시 사도행전이나 보면 바울서신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조달하는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렵고 힘겨운 그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만큼 극심한 어려움과 가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두 번째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핍박이 가장 핵심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죽였던 자들 주님을 핍박했던 자들 사도들의 핍박했던 그 핵심이 예루살렘 교회에 여전히 있잖아요 예루살렘 지역에 그래서 그런 핍박 가운데 이두 가지 핍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려움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박해 현장에서 오늘 야고보가 오늘 이 서신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특정 지역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처해져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또한 특별히 제가 야고보서를 주목하는 이유는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야고보가 이 책을 썼던 배경 그리고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리퍼런스, 참고했던 부분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즉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상상순의 말씀과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 지혜란 무엇인가, 정의가 담겨져 있는 이 부분을 참고하여서 야고보서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순이 가르치고 있는 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삶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우리 내면에서부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상상순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와 기준이 무엇인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자원입니다 그래서 상상순과 자원을 배견으로 지금 신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은혜의 때 살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겪어야만 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과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이드라인하는 것이 야구보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앞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어야 될 수 많은 어려움들이 더 가중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뭐경제공황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뭐 한반도는 이제 뭐 핵소겠다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시면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지를 보이게 돼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도의 삶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너무 극명하게 보입니다. 조금만 눈만 띄어도 요아 지금이 정말 준비해야 될다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분명하게 더 분명하게 살아야 될 때예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예배적 삶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야고보서 말씀에 좀 주목해보기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저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지 이첫 개명과 두 번째 개명이 어떻게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 저는 이야고보서 말씀에 담겨져 있다고 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과 참된 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구조가 절대로 인간을 충족하게 할 수도 없고 만족을 줄수 없는 구조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인간의 욕망은요 끝이 없어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 이것만 좀 채워지면 이 집으로 이사 가면 이 차만 소유하면 우리 자녀가 시집장가만 잘 가면 아직 더할 나위 없겠다 했는데 어, 아들, 딸들, 시집장가 가면 또뭘 요구해요? 손주는 언제 나오니? 그렇죠? 손주 나와서 아 크면 아 얘는 언제 또 결혼하니? 여러분 우리는요 욕망 덩어리입니다 이거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아 아닌 척해도 아 목사님 척 그런 거잘 몰라요 해도 우리는 내재적으로 욕망 덩어리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이 욕망은 채워야지 해결되는 건데 문제는 이사회 구조, 사회에서 시스템에서 문화적이고 경치적이고 모든 시스템이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경제 개념. 사회 개념, 정치 개념, 마치 정치인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 삶에 융특이 옵니다, 만족이 옵니다라고 떠들어대지만 온 인류의 역사 성에서단한번더 인간의 욕망을 채운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자, 이것을 전제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참 분행한 상황에서 태어난 거예요 왜요? 사람은 채워지지 못할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허무함, 존재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채울 수 없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치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사학이 발달해도 결국 이 문제는 단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어요. 결국 물질만능주의, 인본주의, 자기주심적 사상은요. 더 많은 욕망을 채우려고 했고 또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탁 많은 것들이 발전해서 채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세상은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 속에서 오직 성경만이 답을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좀기억하기 원합니다. 야구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불행할 수밖에 없고 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 속에서 세상이 제공하는 관점과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토인의 관점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2절부터 4절까지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말이 시험이란 얘기예요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네들 예수 믿기 때문에 형통하다 잘살 거다 문제 없어진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예수 믿는 자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할 거다라고 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 이것이 왜 나한테 찾아왔을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해석할 때 보통 어떤 것을 근거로 하여 이 문제를 좀 해석하냐면요. 자신의 결핍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아, 내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망한 거야. 내가 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다음 단계로 가지 못했던 거야. 아, 우리 부모가 나를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한 거야. 나의 결핍으로부터 나의 분행과 어려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생각의 틀이에요. 그런데 오늘 2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세상의 틀로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뭐하라고 말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온전이란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모든 것을 갖추어진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시험을 만날 때 기억하라 온전히 기뻐함으로 부족함 없는 상태가 되어라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큰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라고요? 기쁘게 읽을 때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라 얘기예요 자, 그 근원적인 이유가 3절에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더 많은 시련과 환란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인내가 만들어짐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 안식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것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비결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내함이 장착되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이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은 야구부서 전체 7번이 나옵니다 핵심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온전하다는 것은 요주 안에서 온전한 연합된 상태를 온전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요 여러분 우리의 어빌리티로부터,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뭐 우연하게 이랬지만 보통 내가 일을 시작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있을 수난 능력으로 어떤 일을 진행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을 마무리하는 건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인내하는가? 얼마만큼 기다리는가? 얼마만큼 끈질기게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알수이시죠 시작은 내 힘으로 할수 있지만 완주하는 건 얼마만큼의 인내안에 따라서 완주를 하냐 못하냐가 결정되는 게 인생 아닙니까? 맞잖아요. 인내란 뜻은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이냐? 인내함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넘어서 너희가 그 인내함이 선물로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온전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근데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환란과 고난 가운데 내가 너에게 인내함을 허락할 테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는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환란은 피해갈 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이 환란과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그 환란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예상치 못했던 죽음, 환란과 어려움, 풍시 내가 원해서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형실들을 언제 마주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의 방식대로 그때마다 한탄하고 나의 결핍을 향하여 컴플레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온전히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토인의 삶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왕자로서 가장 좋은 대접을 받고 가장 고퀄리티의 교육을 받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유대인들을 히브린들을 구원할 거라는 자신 만만했던 사람이에요 결과는 무엇이죠? 결국 살인으로 인하여 바르 왕에게 쫓겨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양만 치는 시세로 전략합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모세가 뭘 배운 거예요? 인내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40년 뒤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죠. 성경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수기 12장 한자리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인내가 뭘 만드는 거예요? 온유함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가 주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상상순에 세 번째 복이 뭐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에요. 자, 야고보가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 환란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때 인내함이 우리 안에 타워치하고 그 인내함이 장착되어져서 우리 안에 온유함으로 나가는 순간 환경이 어떠하든 내 안에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자는 살아가는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연단을 통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 말도 안 되는 시험과 어려움을 통과해냈어요. 그 내용만 살펴봐도 그 내용에 하나만 내 삶에 찾아와도 내 삶이 풍지 박사 될것 같은데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결론이 뭐예요? 이들이 이것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함으로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합시다. 기뻐함으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해야 될수많은 시험과 연단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인내함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방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오전부터 8자까지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지혜가 왜 필요할까요? 어려움 중에 기뻐하고 인내하면 온전함을 경험해야 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 내가 너에게 만들어서 완전하게 살아. 실수하지 마 혼나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해요. 죄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해요 우리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해도 당장 교회 밖에 나가면 또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야구보도 알고 있죠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인내하고 견디며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바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스템은 계속 우리를 낙담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과 낙담을 통해서 우리들을 컨트롤 하려고 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야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안 되지? 우리 방식으로 살아야지만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어라고 미혹합니다다 그래요 사회 시스템, 돈 시스템, 경제 시스템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 거대한 영적 세력으로부터 거짓된 체계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누리는 삶은 여러분 한 가지 진리를 붙드는 삶이에요 무슨 진리요 오늘 5절과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지혜가 임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를 버렸다 자기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간의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늘 우리에게 있어요 살다 보면 해석이 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려요 아유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래요 남들다 저렇게 사는데 행복해 보이는데 까짓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고 참 손해보네요 하나님 그러고 싶다고요 맞아요 누군들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오늘 7절, 8절에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마, 의심하지 마 내가 채워줄 거라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온유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볼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 너머에 계신 영광을 볼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강구하세요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또한 세 번째 우리가 실질적으로 겪는 문제가 뭐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재정적인 어려움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의 틀에한 점에서 보면 세상의 틀에서 보면 부자는 행복한 것 같고 가난자는 불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와 행복이 마치 돈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 저 돈이 많으면 유익합니다 그렇죠? 사고 싶은 거 사고 걱정 안 하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부도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너의 삶에 행복과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와 능력이요 힘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붙들라는 거예요 돈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단디하게 잡고요 인생을 돈을 쫓아가는 것에 허비하지 말고 겸손하게 청지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닥쳐오는 시험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절해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주눅들어삽니까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래요 왜 자꾸 우리가 막 이게 수치인가? 막 뭔가 살아가면서 매 자꾸 이렇게 쪼그라드나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자존감이 낮고 못생겨서 자존감이 낮고 키가 작아서 자존감이 높고 못 배워서 자존감이 높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 높임을 자랑하래요. 주님께서 우리 존귀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존귀함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야고보가이 모든 것들을 과정을 통과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는 어떤 존재였냐면요 예수님의 사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형이 미쳤다 갑자기 메시아라고 떠들어다니네 아, 뭔가 약 먹었나? 귀신들이었나? 라고 심지어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이 미쳤기 때문에 빨리 제정신으로 돌아기 위해서 데리고 가려고 마리아와 야고보가 예수님을 예수께서 사역하는그 상장으로 갔던 장면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1 2장에 나오거든요. 12장 46절에서 50절 사이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가 찾아왔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냐? 라고 해요. 자, 이 이야, 이야기를 야고보가 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이젠 정신이 나갔구나. 부모 형제도 버리는구나. 야, 저래놓고 무슨 사역을 해? 저래놓고 무슨 하나님을 증거해? 아주 그냥 완악해졌을 거예요. 오히려 야고보는요. 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언제 돌이켰느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후에 좌절과 멸망이라는 그 죽음을 넘어 부활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복도하는 후에 그가 새로운 관점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셋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틀, 종교의 틀이 깨어지고 새로운 관점이 생긴 것처럼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바라볼 때,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누군가는 겪어야 할 이들의 연속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다? 아니요.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한 가지 세상 끝난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우리 함께 계십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 일이 없다라고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들 점검하셔야 돼요. 시험은 누구에게 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움과 시험은 올 것입니다. 근데 그때 기억하세요. 기쁘게 여김으로 인내를 만들어 내주. 이것이 거룩한 선분인 것을 기억하고 또한 이것을 이겨냈신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구하며 어떤 상황이 등하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이런 관점과 이런 시선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삼사식에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지금 내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혹 이런 일이 겪고 있는 주의 형제들이나 자매가 있다면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이 시즌을 함께 통과하게 예수 그리스도 부탁드리고, 또 축원드립니다.